룸을 어떻게 찍었더라? 황우야, 세트 해봤어? 네, 요 아니요. 빨리 훈련 모드에서 경급하고 와. <목소리가> 아, 근데 저 이게 완벽 마스터인 세트. 뭐야, 완벽 마스터야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상대방 챔피언도 한 번씩 해봐야지. 네. <웃음> 그래서 상호 맨날 세트 정중앙 W 갖고 아, 찍는다고 <웃음> 아, <웃음> 스크린에서 그거 맞잖아 뭐라고아 어, 이게 중요하고 싶잖아 나중 아, 나 세트 인정 이게 중요하고 누구 진짜 아, 세트 2랑 맞마저 일단 W 확정이긴 해 고정 미지 어제 W 스크린 때마면왜첫달도없아 맞아요 즘에상 그거만 바로 가서 그냥 켜 봤어 아, 세트 공대 너무 아파 그리고 공대 일안쎄 공대 있어요 형 군대를 읽어있어요 1년 내내 읽어있어요 센편 아닌데 400인데 아니 세트 공대 너무 세 그거 암라인 탱커 잡고 내리꽂으면 세긴 해. 아니 나 오름 같은 거 그냥 궁으로 잡고 내리꽂으면 한 1000대 기능이 되기 왜 그, 체력 높으면 더 세요? 추가 체력이 40% 되게 돼 있어 다보해 아니 세트 안 해봤으면 빨리 해보라고 한 번씩. 이유가? 그렇지 못하나 이유가 뭐? 해봐야 돼 상대를 잡아야 돼 스킬도 알거 아니야 우찬이 형, 우찬이 형도 약간 실패의 그 뒤를 붓는 거 같던데 정확히 는력을는거 같던데 이게 중요 하고 맨날 죽잖아 일단 세트를 많이 하면 그런 일은 없어 이게 중요 하고 죽는 게 아니라 뭔가 실수해서 죽는 거같던